제가 이용하고 있는 창고는 화성에 있는 창고지기라는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창고지기 서비스를 직접 가서 눈으로 봤는데 오.. 생각보다 쾌적한 환경에 제 박스들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이거 다빈 박스들인데 너무 사치스러운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박스들이 잘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피규어 박스나 피규어를 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은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서 보관하기는 너무 큰 피규어들, 너무 큰 피규어 박스들 창고지기를 통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저처럼 평당 단위로 빌리시기 좀 부담되시는 분들 아 나는 이거 큰 박스 이거 하나만 좀 처분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개당 단위로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고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도 박스 하나만 맡겨놓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집안에 보관하면 자리 차지뿐만 아니라 미관상이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커피 한잔두잔그 정도만 안 마셔도 한달 요금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스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래 보도로 문의드려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광고 같아서 뭐 광고료를 받았다거나 협찬을 받았다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웃음> 어, 저한테도 너무 필요했던 서비스고 피규어를 모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피규어 박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